안녕하세요 피터 억스입니다 BMW 530i g 3 0바디로 유지보수 목적으로 미션을 교환을 위해 입고 되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 후 미션 을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직 오일을 배출하기엔 온도가 다소 높아 팬을 이용해 잠시 식혀줍니다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8 ZF에서 출시하는 8단 변속기 전용 오일입니다 ZF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ZF 서비스 킷으로 필터 일체형 타입인 오일팬과 고정 볼트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때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사용률을 배출합니다. 오일팬 고정 볼트를 풀어준 후 필터 일체형 타입인 오일팬을 탈거하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큰 세척과 같은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신품 필터 실링에 신률을 바른 후오일트를 달아줍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와 조임 토크를 준수해 고정 볼트들을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의신률을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변속을 진행하면서 신률을 순환시켜준 후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졌으면 변속 시퀀스를 진행 후피단의위치에 미션오일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수입된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이 미량 혹은 방울 단위로 찾아들면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미션오일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레벨링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5302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 세트 배는 오일을 샘플링한 모습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변속기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후폐기되는 일회성 소모품들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풀트여보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BMW 530i 미션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